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07 가합 113569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원고의 처 망인은 2007년 4월 3일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통영시 소재 F병원을 찾았습니다. 위병원의 전문의 진은 같은 날 10시 20분경 망인에게 마취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프로포폴 10cc를 망인에게 투약한 후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검사 후에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뛰어나지 않아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첫 번째, 급격성에 대하여 망인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로를 통해 프로포폴의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외래성 및 우연성에 대하여 망인이 투여받은 프로포폴, 아네폴 주사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서 통상적으로 전신마취 과정에는 단순한 약물의 투여 또는 약품의 복용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망인이 의사로부터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신마취제의 투여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외래성 및 우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각공기계약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쟁점나 면책약관의 부여여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인바 상해보험 약관의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보험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지아니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